네, 안녕하세요 리볼리 디케이입니다 저희가 이제 수입을 하잖아요 레이저 이런 수입사와 함께 저희가 기획하고 요청드리는 것들을 이렇게 같이 수입을 하는데 조만간 또 수입할 예정인 게개업파고스 아발리오스나 요즘 수입이 안 됐던 그런 그런 것들 어, 이번에도 수입을 좀 많이 받았는데 저희 축양시설에서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애들을 저희 집으로 받았습니다 세이핀 테트라랑 리얼 점원 라미네즈에요 그래서 셀핀테트라는 여러분 처음 보실 텐데 제가 2013년에 제 블로그에 처음 소개한 이후로 거의 9년만에 보는 것 같거든요 셀핀이란 이름답게 진우와 미가 이렇게 확 늘어지고 속꽃이 정말 진우와 미 늘어나요 근데 움직임이 없습니다 거의 약간 미이라가 떠다니는 느낌? 이런 이런 느낌의 암수 차이는 진우와 미로 이렇게 구분이 가고 그래서 관상적인 매력은 좀 잔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리얼 점원 라미네시는 라미네지의 개량의 기본 폼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유명한 친구죠 근데 리얼점원은한동안 국내에 잘 안들어오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적응이 되고 축약이 되면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충분히 이번에 수입을 또 했어요 그래서 세이핀테트라리얼 점원 라미네지 호주페어 아무튼 저희 사이트에 신규 입고리스트에 쫙다 올라가 있습니다 보시면 되구요 앞으로 저희는 계속해서 이렇게 수입된 애들 중에서 특징이 있고 좀 재밌는 애들 아, 이건 키워보십사 하는 애들은 요렇게 소개,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셀핀 테트라 리얼 점원 라미네즈였습니다. 안녕!